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하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태국 이민국은 태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영향으로 인해 태국에 발이 묶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지난 3월 하순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 미인대회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무대에서 최근 미얀마 군병에의해 자행된 자국의 군부 학살을 고발하고 눈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한 미얀마 출신 참가자가 태국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의 관광업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외국인 방문객이 집단 면역에 도달한 특정 관광지로 여행을 할수 있는 새로운 샌드박스 여행 계획에 방콕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 푸켓이 본격적인 여행객 개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광객은 7월에 연말에는 유럽인들이 여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푸켓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됩니다. 태국이 2022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여행자들에게 전면 개방됩니다. 오늘도 코리아시아 t v 의 태국 소식 시작합니다. 특히 해외여행 가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 오신 분들, 자신이 태국여행 매니아를 자처하시는 분들, 여행업, 항공업 등 관광산업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아름다운 댓글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이민국은 태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영향으로 귀국을 하지 않거나 귀국이 불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한 연장을 허용했습니다. 실질적인 연장 체류 허용 기간은 7월 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국에 발이 묶인 외국인은 3월 30일까지 체류가 허용되었지만 었 새로운 명령으로 외국인들은 2021년 5월 29일까지 이른바 코로나로 인한 체류 연장, 코비드 익스텐션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0일 체류 허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자를 신청하거나 출국을 하지 않아도 태국의 7월 27일까지 체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신청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소재 이민국에 따라 특정 추가 요구사항 및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연장 수속 수수료는 1900바트입니다. 지난 3월 하순,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 미인대회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무대에서 최근 미얀마 군경에 의해 자행된 자국의 군부 학살을 고발하고 눈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한 미얀마 출신 참가자가 난민 지위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1일 태국의 영문 온라인 매체 더 타이거는 미스 그랜드 미얀마로 참가한 한 레이가 안전에 대한 우려로 약 3개월간 태국에 머무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는 레이가 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 허가 신청을 지원하고 체류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레이가 난민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국가에서 그녀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얀마 양곤대학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레이는 지난 3월 27일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최종 심사 무대에서 제발 도와달라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눈물로 호소해 청중의 마음을 울렸었습니다. 당시 레이는 제가 오늘 이 무대에 서는 동안에도 조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만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에 나설 때 저는 이 무대에서 똑같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이기심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군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은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 미인 대회로 대회에서 톱10에 선정된 후보들이 스톱 더워앤 바이올런스 전쟁을 멈추고 폭력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 위에 미얀마 대표 한 레이시가 등장해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이후 현대 상황을 전하며 국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연설 후킬더 월드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얀마 대표 한 레이 씨가 무대에서 호소한 그날 미얀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13대 소녀를 포함한 114명이 사망했고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KNU 지배에 미얀마 정부군이 폭격을 가해 이곳에서도 사망자가 나오는 등 미얀마군의 무력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 미인대회에서 미얀마 대표의 감동적인 호소는 국제 여론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에 앞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유명 배우와 감독들을 체포해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한 방송 장면 때문에 그녀는 미얀마로 돌아가면 즉시 체포되어 투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얀마는 현재 상호 대립으로 내전 조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의 관광업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외국인 방문객이 집단 면역에 도달한 특정 관광지로 여행할 수 있는 새로운 샌드박스 여행 계획에 방콕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푸켓은 7월 코사무인인 10월에 이 모델로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관광업 관계자들은 이제 방콕이 10월 계획에 따라 재개장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방콕은 태국의 국제선 도착을 위한 주요 환승 허브입니다. 태국관광위원회의 위치 부회장에 따르면 파타야 외국인 방문객의 90%가 방콕을 방문하는 바 샌드박스 여행 계획에 방콕을 추가하면 300만 명의 방문객을 불러들이고 태국이 올해 말까지 65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푸켓은 전체 국경이 다시 열리기 전에 관광객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샌드박스 계획을 개발한 최초의 관광지입니다. 태국관광위원회는 2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105억 바트 정도의 관광수입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푸켓관광협회는 예방접종이 하루 만건에서 1만0천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푸켓공항은 불과 몇달전 2000명에서 하루 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푸켓은 하루 6만명에서 10만명의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푸켓의 주도에 따라 최근 코사무이, 파타야, 치앙마이 크라비, 팡아 등 다섯 개 다른 주들도 샌드박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은 태국 관광경제에 최소 100만 명의 여행자와 500억 바트 정도의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 관광위원회는 방콕도 이 그룹에 추가되어 유치 관광객 수를 더욱 늘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켓은 예방접종을 받은 여행자에 대해 격리기간이 면제되는 7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재개방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관광객은 중국에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계는 중국에서 7월에 시작될 예정이며 유럽 방문객은 겨울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관광위원회 부회장에 따르면 푸켓은 주로 중국과 유럽에서 오는 약 200만 명의 방문객이 2021년 하반기에 약 105억 바트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여행자는 새로운 샌드박스 여행 모델에 따라 검역 없이 푸켓에 도착하고 머물 수 있습니다. 태국의 의무적인 이주 검역은 여행을 원하는 많은 관광객들을 몰아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에게 푸켓을 재개장하려는 계획은 태국의 모든 국경을 천천히 재개하는 단계입니다. 관광은 태국 경제의 약 15%를 차지하지만 외국인 방문객은 푸켓 관광 수입의 거의 90%를 가져왔습니다. 외국인 여행자가 없으면 푸켓의 회복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아니 불가능할 것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가 국제관광을 중단하기 전에 관광객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대규모 감염병 사태 이후 태국의 관광업기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은 태국 전체 국내 총생산의 약 15%를 차지했었으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약 145만개의 관광산업 분야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대유행 이전에는 약 450만 개의 관광 일자리가 있었고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3,8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등에서 오는 해외발 여행객들에게 태국은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중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푸켓은 재개장 전 주민들에게 70% 예방접종률을 목표로 하루 최대 12,000명에게 백신 주사를 맞게 하였습니다. 6월까지 93만여 분의 백신이 투여될 예정이며 푸켓은 7월에 중국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방역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국가들로 꼽히는 나라들은 언급이 되지 않았군요. 코로나19가 최초 발병하고 창궐했던 나라의 국민들이 1순위 개방 대상이라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그만큼 관광수입 창출에 절대적인 존재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이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푸켓 전역의 외국인 거주자는 푸켓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대량 백신 접종 방침에 따라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게 될 것입니다. 푸켓 감염병위원회는 모든 코로나 감염 억제 정책을 현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푸켓 감염병위원회의 핵심 멤버이면서 푸켓타운에 소재한 와치라병원에소속된인 찰롬퐁 박사는 푸켓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태국 정부의 예방접종 계획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새로운 온라인 양식이 시작되었고 푸켓의 부도지사는 초기 예약은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며 온라인 접속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환자로 병원에 들어가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푸켓은 이번 달에 시호백 백신을 접종하며 6월에는 만 60세 이상에게 적합하다고 평가받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10만 회분 용량은 관광 분야 종사자들에게 접종이 될 예정이지만 이와 같은 백신 물량 배정이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푸켓 거주 외국인들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며 등록된 푸켓의 원주민과 푸켓의 거주 중인 다른 지역 출신 주민들을 위해 책정될 것입니다. 인찰렁풍 박사는 접종 대상 범위가 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켓 거주자로 등록된 사람, 다른 지방 출신의 태국인, 그리고 푸켓에 서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푸켓의 모든 주민들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의 예방접종률을 목표로 하고 관광산업 종사자와 등록된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푸켓 부도지사는 특히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도민들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텔, 여행 또는 액티비티 투어 운영자, 심지어 백화점까지 모든 비즈니스는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우선접종을 받을 직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700개 기업에서 약 2만 명의 직원이 등록했습니다. 등록은 현지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사이트와 함께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지난주 화요일 아침에 공개되었습니다. 푸켓 도보건소의 구글 양식을 통해 이전에 등록한 사람은 재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다음 화면에 자막으로 표기되는 가 라인 아이디를 검색하여 친구 추가한 후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백신 접종을 위한 등록 및 신청 절차 등의 모든 양식은 현재 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해당 소식을 보도한 푸켓의 지역 영자 언론사에서는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외국인 거주자들로 하여금 주변의 태국인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2022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여행자에게는 전면 개방됩니다. 태국이 해외발 여행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4단계 개방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태국 여행 개방의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백신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외국인 여행자에 대해 검역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푸켓, 그라비 파타야, 치앙마이, 팡아 등 지정 관광 중한 곳으로 여행 자격을 보유하고 여행 오는 사람들의 경우 14일간의 의무 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됩니다. 반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이 바이러스 변이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도착하는 인원들의 경우 현행과 그대로 14일 또는 15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2단계는 7월 1일부터는 푸켓에 도착하는 외국인 여행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현재 중국 정부의 자국민 해외여행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출발하는 전세계 항공편이 7월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푸켓의 대규모 관광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중국인 여행객들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3단계에서는 10월 또는 12월부터 푸켓뿐만 아니라 팡하, 크라비, 치앙마이, 코사무이 파타야도너의 백신 접종 외국인들에게도 격리가 면제됩니다. 최종적으로 4단계에서는 다음해 2022년 1월 1일을기해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전면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먼저 언급된 푸켓, 팡아, 크라비, 치앙마이, 코사무이 등 지정된 지역 뿐만이 아니라 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입국을 해도 격리 없이 여행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염병의 발병으로 코로나19의 변이 등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태국은 2022년까지 안전하게 세계에 열릴 것이라고 파타야 뉴스,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격리 검역 기간이 단축 또는 면제되려면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세계보건기구 또는 태국 공중보건부가 승인한 백신을 접종받아야 합니다. 단 1회 접종만 필요한 존슨앤존슨에서 생산한 백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2회에 걸친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백신들이 승인되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제약사가 합작한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이 만든 시노백,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 인도혈청연구소가 개발한 코비쉴드, 존슨앤존슨, 모더나 덱입니다. 태국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예방접종증명서 4번 또는 원본, 이것은 예방접종을 받은 여행자만 해당됩니다. 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입국증명서, 최소 보장액 미화 10만 달러 이상의 코비드 1 9 건강보험, 대체 국가금역 ASQ호텔 예약확인,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행된 코로나19 테스트 음성증명서 등입니다. 항공편이나 호텔을 예약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코리아시아 t v 에서 준비한 태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리아시아 t v 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코리아시아 t v 의 구독자는 어느덧 3천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태국의 이슈가 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태국 현지의 여행지, 시장, 둘러볼만한 곳등 그리고 태국 사회와 문화 등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다룬 영상들을 올려왔었는데요. 많은 시청을 해주시고 아름다운 댓글이 끊임없이 달린 것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작년 하반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귀국한 이후 생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관계로 예전처럼 자주 영상을 제작하지는 못해 아쉬웠습니다만 아낌없이 코리아시아 t v 를 응원해주시고 꿋꿋하게 구독 유지해주시면서 저희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향후 코리아시아 t v 에서는 태국 음식 만들기, 태국 음식 먹방, 그리고 여행지 정보 등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다룰 계획입니다. 항상 알찬 내용의 방송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점점 개선되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은 전제하에 태국은 내년 2022년 1월을기해 백신 접종을 한 외국인 관광객을 전면 개방할 것입니다 점점 태국으로 가는 문이 넓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마음이 농이네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한국과 태국 모두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올 하반기나 내년에는 마음 편히 태국을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리아시아 t v 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